하면은 이제 신생 법생이라 마음이 생긴 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열 가지 원을 탁 세우니까 이제 부처님이 네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된 거다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십수장인데 승만보살의 십대원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원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생겨요. 이게 원력이에요. 원력 그래서. 뒤에 다섯 가지는 중생들을 생각하는 이타의 원력이고 앞에 다섯 가지는 자기 자신을 키워가는 자리의 원력입니다. 자리 이타. 그러면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닦는 거예요. 자리가 별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계유를 범하지 않을 마음, 오만하지 않는 마음 원망스럽지 않는 마음, 질투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 악기, 뭐,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마음을 환하게 닦는다는 게 이거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하는 것은 뭐냐 물질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게 이타예요 그러니까 자리 그러면 마음 닦는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기 마음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자신 문제가 결국 뭐냐? 뭐 노후 문제라든지 애로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온갖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내 마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해결하지 않고는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결국은 자기 마음의 문제거든요 병도 마음에서 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이제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승만경 열 가지 원에서도 앞에 다섯 가지는 자기 마음을 해결하는 원입니다. 그럼 그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질로 나타나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물질을 운용하는 게 그만큼 넓고 마음이 좁은 사람은 물질을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냥 가만히 안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이 아니고 물질로 나타나요. 그게 이제 여섯 번째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지 않고 가난한 중생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도를 닦지 않겠다. 이게 이제 도 닦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절복할 일은 절복하고 이끌어질 사람은 이끌어질 사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든요. 거 대승법을 지키겠다. 그래서 이게 별게 아니고 이. 음.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결국 자기 마음을 닦아야 돼요. 어떤 사람 모르고 하, 뭐 자, 어디 뭐 아들을 하나 못 만나고 있는데 그 아들만 하나 만났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아들 만나고 이틀도 못 가서요. 또딴 걱정 또 생겨요. 뭐 손자나 하나 더 보았으면 뭐 좋겠다든지 무엇이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래서 하나 생기면 둘 걱정하고 둘 생기면 셋 걱정해서 끊임없는 걱정 속에서 인생 마치고 그다음 태어나면 또 그래요. 이래서 이거 억천만 겁을 생사윤회한다는 게 그게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오 그건 묘하지,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은 백 가지고도 마음에 안 차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 심심한 사람은요, 둘이 있으면 또 싸웁니다. 그건 묘지, 그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중생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가 어리석은 말이라. 무슨 저, 저 푸른 뭐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무엇이 뭐, 1100년 살고 싶다 그러는데. 그 털은 풀밭에다가 집 지어놓고 사흘만 살아보라고 당장 싸우는데 어떻게 그래? 1,100년을 살아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말이죠 그건 묘하게 돼 묘하게 돼 그래서 이걸 결국 이 국민들이 마음 수양 안 하면 선진국이 될수 없어요 그 마음 수양이 된게교양이거든 내가 있는 저기 그 서울 미아리 그 박동네 절에 보면 그참내 만난 아침마다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길에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아요 담배꽁초가 그래서 길바닥에서 웬 담배를 그래 피며 또 담배를 태웠던 들 그걸 잘 꺼서 그 쓰레기통이나 버리면 오죽도냐 그냥 버리는 거라 길바닥에다가 비려려 이걸 왜 그러는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돈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안 돼. 그게 뭐냐? 그런데 이 마음이 관심이 없어서 그래.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헛덕거린다든지 뭐 답답하다든지. 이상하다는 데 하면 길거리에서 담배 안 피울 수가 없거든요. 뭐 여러 가지 짜증 내는 거 많은데 언제 그걸 다정하게 여유가 있어야 그걸 비벼 꺼서 무슨 며칠 공연이 바쁘고 공연이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걸 합니까? 그냥 가지. 그래서 그 중생들에게 뭐 엄청난 것을 무슨 해양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별게 아니고 성만경 십수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잘 닦으면 결국 물질도 넓어지고 중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리와 이타가 둘이 아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거하고 중생에게 도움을 주는 거하고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한 겁니다 며칠 전에 제사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교식으로 이제 뭐 제사를 지낸다, 지내야 된다. 이제 기독교식으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전화로 이제 그 토론장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 이런 이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사를 지내도 조상의 귀신이 안 온다, 안 오는 게 확실하다. 귀신이 안 오는데 왜 제사를 지내겠노? 이론이 그거예요. 그렇죠. <웃음> 그런데 이제 그 아나운서들은 그런 논쟁이 생기면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 그런 논쟁 하기 싫다고러고막 슬슬슬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과연 귀신이 오나 오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도 귀신이 안 온다. 안 오는 증거는 뭐냐. 귀신이 만약 온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억울하게 죽인, 죽은 귀신이 왜 자기를 죽은, 죽인 은죽 사람을 해치지 않겠나. 지금 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은 억울하게 죽인 사람한테 와서 해친 일이 없다 이거지. 그것만 봐도 귀신이 확실하게 안 오는 거다. 그 귀신 안 오는데 뭘뭐 하고 제사 지내노? 지낼 필요 없다. 이게 나오더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아이, 귀신이 확실히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말라고 뭐 제사 지내노. 이러면 이제, 보통 어머니들은, 그래도 어찌 안 지내노. 이란다고 래요 그래도 어찌 안 지낼 수가 있노. 이게 전부가 이상한 거지,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불교 경전이나 성만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오나 안 오나.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제상을 차려놓고 지방을 쓰고 물, 음식을 쫙 놓고 절을 하는데, 정말로 여기 조상이 와서 잡수시나? 말해봐라 하고 딱 그냥 조그만한 애가 그냥 뭐 아버지한테로 와도 딱 아버지 정말 오느냐? 똑바로 말해봐라 그러면은요. 당황할 거아니요 자기 눈에도 안 보이니까. 그 뭐, 아, 안 온다면 뭐 하려고 지내나?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지낼 필요 없다.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승만경에서 보면요. 온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오는 거라요. 그게 여 바로 신생법생이에요안 온다는 생각을 딱가지만안 와. 그런데 온다고 딱 생각하면 오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일체유심교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건안 온다 그러면안 오는 거예요. 그럼 온다 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몰라 그렇지.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제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의 일체 유심조 그대로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제했다 하는 게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이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안 열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그 서양 종교가 지금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진리를 가지고 논하고 교단을 진리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지금 이 교단들은 굉장히 지금 막 엉망으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얘기가 안 되고, 원교리는 그래요. 부처님이 오신다고 딱 믿으니까 바로 오는 것처럼, 조상이 온다고 믿는 순간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사진에는 분교의 제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지금 조상님이 오셨다. 이는 거예요? 지금 가신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승만경에서 말이요 그런 열 가지 원을 탁 세우니까 부처님이 금방 하 아, 됐다. 세우는 순간에 부처님이 와서 인정을 하고.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 원을 세울 때 바로 나타나서, 그, 부처님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동시에 나타나는 게 이게 승만경이라. 이거 뭐, 아, 조상님이 지금 오셨다.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마음으로 딱 결정하는 순간에 돼버리는 거야 그게 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주 생명이에요. 생명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죽었다 면 죽은 거예요. 그럼 뭐엉만금 지금 죽고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사는 모습으로 죽는 것도 있고 죽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살았다고 결정을 하느냐 죽었다고 결정을 하느냐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지금 죽어가 내가 지금 산 거다 그산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따로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건강하고 멀쩡해도 내가 죽었다면 뭐 죽은 거거든요. 사는 모습으로 죽은 게 허다곤 하니까요. 그게 바로 이게승만경입니다 이 그리고 이제 <웃음>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그 새해가 밝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날이 이게 뭐냐? 뭐럽다고 설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무엇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본래는 살날이었다고지 살 햇살 햇살 햇살이라는 게 밝다 밝은 날 새날 그래서 설날은 햇살이 밝게 비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살날이, 살날, 햇살, 살날이 설날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햇살은 새햇살. 그래서 살날인데, 살날은 뭐냐? 새날이라는 거지, 새날. 설날은 새햇살이 비친 새날이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인지 틀린지는 몰라도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날, 새아침이 설날입니다. 새날, 새아침. 그런데 새날 새아침을 맞으니까 복 많이 받으시오, 뭐 건강하시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은 이게 행복이 뭐고 건강이 뭔가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건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떤 게 건강인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몸을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보는데, 색수상행식 오온 아니에요. 조견 오온 계공이라. 색이라고 하는 건 지수아풍 몸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이제 뼈라고요. 뼈가 튼튼하고, 수, 혈액이 잘 돌고, 화, 체온이 잘 조절이 되고, 풍, 호흡이 잘 통하고, 그러면 이제 색이 건강한 거죠. 그 다음에 수, 느낌, 느낌이 좋아야 되거든. 공연이 느낌이 나빠가지고 저거 틀렸다. 기분 나쁘다. 이 아주 그 인상, 느낌을 평소에 잘못 가지면 그거는 수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좋은 느낌을 가지는 게 그게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상, 생각이 좋아야 돼요.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지나간 그 생각을, 아주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상이 건강치 못한 거예요, 상이. 또 앞으로 어찌 될까. 어떤 노인들은 죽을 걱정만 하는 분이세요. 내가 죽을 때 고생하면 없잖아. 아이, 죽는 입장에 고생 안 하고 죽길 바랍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 그때 가서 알아 하는 거그 집에 미리부터 그래 하나. 그런 거고, 이 생각이라는 게참 묘해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남자가 더 좋냐, 여자가 더 좋냐, 이거 모르니까. 남자아이는, 남자가 더 좋다, 왜 좋냐. 아무 데서나 쉬할 수 있어서 남자가 좋다는 거라. 그건 묘하대. 이 어머니들이 참 잘못 길러놨어요. 남자들은 아무 데서나 쉬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쳤거든. 그래서 그 아이가요 크면 남자들 담배꽁초 버리는 거요 아무데서나 쉬하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아무데서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는 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거냐 부끄러운 거지 또 이러더라고. 근데 여자 되면 왜가 좋냐 그러니까 목걸이, 귀걸이 많이 할수 있어서 좋다는 거라 또 이해하는. 그거 참 재미있대 그거요. 여자 아이는. 목걸이 귀걸이 할수 있어서 좋다 그러고 남자아이는 아무데서나 오줌 누을수 있어서 좋다는 거라 이게 뭐 어릴 때부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그런데 이 어른들도 전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건강관으로 보면 은 수상행식이 다 건강해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런 느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행 행동이 건강하고 식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식, 의식, 세계관, 인생관, 국가관, 사회관 이런 관점이 건강해야 돼요. 관점이.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래서 정신 건강은 수상 행식 네 가지고 신체 건강은 지수 화풍네 가지인데 아 이게, 이게. 몇 마디가 이게 너무 약해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혈액이 잘안 통하도 그렇고, 체온이 안 맞아도 그렇고, 호흡이 안 좋아도 그렇고,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체와 정신이 다 건강해야 그게 건강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보면 몸 건강하면 그게 건강으로 아는데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일대 없는 생각에 휘말리면 은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건강이 아닙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냐? 행복은 옛날에는 이제 다복하다고 그래서 만을 따자 복복자 다복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복은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근데 본래 이 행복과 건강은 하나예요. 하나. 이게 무슨 복 다르고 건강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근래에는 이게 다른 걸로 보는데 본래는 하나였습니다. 그 오복 중에 건강이 들어있어요. 그럼, 오복 중에 이제 석영에 나오는데, 오복이란 말이.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거. 그럼, 얼마나 살아야 오래 사나? 60 넘으면 오래 산 겁니다. 한갑잔치를 그래서 하는 거요. 예 그게 수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명, 수명을 누리는 잔치다. 근데 요즘에는 막90 뭐 넘어야 오래 사는 걸로 알거든요. 90 넘어야. 사실은 60 정도만 살아도 수복을 타고 난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 부자로 산다는 부. 그럼 얼마나 살아야 이게 얼마나 이게 돼야 부자냐? 그 부자라는 게요. 그게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입고 자고 쓰고 거기에 불편 없으면 부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활동하는 거. 거기 없으면 부자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몇 천억, 몇조 이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냐 그건 아니거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몸에 입는 옷은 많이 못 입죠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내가 잠자는 그 방바닥은 딱 한정돼 있지 갑자기 뭐 부자됐다고 해서 몸이 불어나서 막 평수가 불어나고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쓰는데 불편없으면 자자요 수부, 강령, 건강이란 말이지. 그럼 요즘에 이 건강도 얼마만큼 건강해야 건강한 건가? 요즘에는 말이요, 이 건강한 거하고 왕성한 거하고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왕성한 거 아주 건장하고 씩씩한 거. 연령에 따라서 아픈데 없고 활동하는데 지장 없으면 건강한 겁니다. 아픈 데 없고 활동하는 데 지장 없으면 건강한 거지 막 그냥 저뭐 근육이 막 튀어나오고 뭐 아주 힘이 펄펄 넘치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할까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힘이 막 그냥 용수숨 치듯이 솟아서 그 어디다 쓸 거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다고 하는 그 원리도 아픈 데 없고 생활하는데 불편 없으면 건강하다. 그게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도 행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수, 부 강령. 유, 호덕인데 넉넉한 덕성이 있으면 그게 또 복에 속한다. 고종명. 자기 명만큼 살고 죽는 거. 그걸 이제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라고 했어요. 그 옛날에는 호랑이 물려가가지고 고종명을 못해요. 호랑이. 그래서 호환이 아주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무엇 뭐 때문에 못하느냐. 교통사고가 많아가지고 못하거든요. 요즘 현대판 호랑이는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 호랑이, 이거 아주 무서운거예요 이거 아주 조심해야돼요. 아주 무서워요. 호랑이가 그냥 뭐 경상도 말로 세베리스입니다. 요새 호랑이가. 이거 아주 조심해야돼요. 자동차에 바친 명대로 못사니까 고종명 못하는거예요 고정명 그, 마지막에, 태어날 때도 잘 태어나야 되지만,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거든요. 죽을 때도.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뭐, 한강로에 자동차에 빠져 죽고, 고종명못 하는 거거든.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은 다 마음 소양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영도다리에 빠져 죽었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묘하대, 이게 어떻게. 해? <웃음> 바다가 깊으니까 더잘 죽을 건데, 안 빠지는 모양이에요. 이 마음 수양만 잘 하면요. 절대 안 빠집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행복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건강과 행복이 같은 겁니다. 복 속에 건강도 들었고 건강을 하면 자연히 복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기도 하는데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원을 탁 세우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생들은 의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자꾸 받는 것만 알지. 내가 이걸 만드는 건또잘 몰라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말이요. 복을 건강이라고 하면 건강 받으세요. 건강 받으세요. 그러면 이 되겠어요. 말이. 오복 속에는 강령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건강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이 성만 부인과 같이 이렇게 원을 세워서 이렇게 건강하도록 복을 지으면 건강한 거다, 이거죠.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이 원을 세워서 복받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복이 나타나는 거. 이게 성만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런 그 승만경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복을 지금까지 지어 놓은 것을 또 여러분으로부터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복을 받고, 또 복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강도, 뭐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다. 그게 아니요 음식에서 건강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건강한다. 이거. 그래서 건강 받으세요, 건강 받으세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 건강은 내가 건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불교다 이말이 그래서 이 승만경 이런 열 가지 원을 잘 보면은 그 우리에게 전해주는 원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 방광경이로다나